시간입니다.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. 있으시죠. 묻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. 위원장님 제재하세요. 제재하십시오. 시간 더 주십시오. 시간 더, 더 시간 더 주세요. 마치고 나면 더 드리겠습니다. 시간 더 주세요. 마치고 나면 더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예. 자제 시간입니다.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요. 멈춰 주시고요. 자. 자, 김경률 증인. 자. 예.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당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여러,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자세 번째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발언 조용히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. 응? 뭐죠?